이런 여러 편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길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면을 메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수상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